방울뱀 어떻게 안 터지는 버그 없어? 아 제발요 진짜 한번만 살려주세요 진짜 오바예요. 이건 가라 안 나올 때 내야 돼요. 이는게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필드에 여유가 없어서 저거는 진짜 순수하게 6번을 쓰고 해야 되는 거라 육발도 못 해요. 저거. 악엠 찾을 거면 내가 레벨업을 직접해서 찾는 게 낫지 차라리. 야! 아! 아니 진짜 아니. 아유 아니. 아 미친 새끼 아니야. 아니 진짜. 아니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<웃음> 아니 이... 그냥 얼굴 자 하시는데 좀 그래요 아니 그리고 얘는 왜 졌냐 엇가로 어, 또질것 같은데 엇 <웃음> 어, 뒤로 또질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칠할났어 아니, 얜왜 졌어? 아... 아니, 왜... 왜, 왜 죽은 것같은 느낌이 들지? 고맙네. 아니... 허... 아니, 왜 이렇게 센데요? 아니, 엇가라니까? 그냥 리롤할게요 <웃음> 뭔데 이거는 또아 뭐지 이거? 어그가 전체말고 제통계 보는 날 나을 것 같다고요? 아 근데 워낙 판수가 적으니까 뭐야 아니, 시간 뭐야 이거? 보그 걸렸어요 게개같은보그 같은 새요 아니, 같은 보그걸렸어요 아니, 보그 걸렸잖아 보그아모리는보그 요새는 보요보그 얘 못뚫는구나 얘가 이거를 엘리자가 한 개라 못뚫네 <웃음> 야 이거 졌는데? 덱트래커가 불아치는데? 이잘 싸운 게 이건데? 이러면 이기겠죠? 어떻게 확률이 변하지 않냐? 니, 이거는 근데 확정으로 이겼어요 끝났어요, 끝났어요. 한타 끝났어요. 이거는 그냥 진짜 백백영영이에요, 진짜 백백영영.